t e h e o o f the o f the the f e o the o o the f the f t t e e 안녕하십니까 공받았습니다또 지금 여기 야외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고파워 라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브랜드이고 지금 충전으로서 이렇게 작동들이 되어지는 공구들이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충전 공구가 엔진 공구를 능가하는 날이 제가 올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이고파워라는 브랜드가 이제 엔진을 능가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들어서 과연 진짜로 이 충전 공구가 엔진을 능가하는지 사용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 봐 드릴까 고이렇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제품들이 많은데 엔진 공구랑 비교를 한번씩 사용하면서 또 느끼는 점이라든가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또 한번 보여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첫번째로는 어, 일단 잔디깎기입니다 충전 잔디깎기 이게 지금 배터리를 <웃음> 꽂아가지고 완료를 넣어서 장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배터리로 지금 이 잔디깎기가 작동이 잘 될지 굉장히 의문인데 어, 일단은 지금 여기 주위를 한번 잘라보면서 또한 모습을 보여 봐 드릴게요 잘려지는 모습을 자. 게 제가 밀지 않아도 이게 앞으로 가주는 자주식 이거든요 스스로 앞으로 이제 가니까 자주식 인데 야 이거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지금 작동을 시켜봤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보통 엔진 금 잔디 깎기 같은 경우는 소음도 굉장히 크고 운동도 굉장히 심한데 잘 깎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작업했는 게 고스란히 또 여기 당겨지거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각도도 조절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더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요 길이도 지금, 자, 요 상태, 짧은 상태부터, 길게까지 사용되거든요. 이 보통 이 잔디깎기가 여름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여름에 또 낮에는 덥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 <웃음>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서 밤에 야간 작업할 때 여름에 불을 굉장히 밝게 비춰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여기 들어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방수나 방진에 대비해서 이렇게 커버가 딱 덮어져 있거든요 그 배터리는 여기 열어서 여기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버가 하나, 둘, 세 가지 작동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녹색은 <웃음> 앞으로 가지게 해줍니다 이제 자주식이라는 말을 할때 내가 굳이 이렇게 밀지 않아도 얘가 스스로 앞으로 가줌으로 인해서 작업할 때 힘을 굉장히 줄여 준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앞으로 가는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날을 돌려서 잔디를 깎기 위해서는 이 녹색 레버를 누르신 다음에 액세레라를 당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안전장, 안전장치거든요 바로 당겨서 돌아가면은 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동이 걸리고 나면 그냥 밀어도 돼요, 스스로. 근데 밀면은 힘이 드니까, 힘이 드니까, 작동을 시키고, 목수 레버를 놓치면, 요렇게 가지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커버를 달면은 뒤쪽으로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측면에 보시면 작업하면서 오른쪽으로 또 밖으로 뿜어내 주는 역할도 가능하거든요 이 잘렸는 것들이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고 이 지금 자주식을 사용을 해 봤는데 아 오르막 같은 데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엔진처럼막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꼭 장난감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볍고 소음이 적고 진동도 적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또 이어서 다음 제품으로 제가 또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여기 이제 낙엽을 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낙엽을 불어내려고 하는 이제 불루인데요 자, 지금 왼쪽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직접 작업했던 티아코 한손 엔진 블루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거 파워에 충전식 블루거든요. 그래서 투제품을 직접 써보면서 또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티아코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엔진에 비해서 잡혀요. 와. 야, 이게 충전식이 확실히 소리가 진짜. 좋네. 저도 기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 스펙을 봤는데요. 자. 자, 여기 지금 스펙을 보시면 지금 현존 나와 있는 충전식 한손 블로우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손 엔진 블로우 휘발유를 넣어서 사용하는 엔진 블로우 한손형보다도 더 높은 스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설마 진짜 충전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스펙이 거짓말일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직접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누르면 내가 지금 이 레버를 위해서 이렇게 정한 속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이 터보 버튼을 누르니까 완전 신세계예요 신세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티아코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한손형 엔진 블러보다는 바람을 불어내는 양이라든가 세기가 훨씬 세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적을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자 보세요 자이정도만 자,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약한 힘이 아니거든요 소리가 소리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 거지 자, 이게 지금 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그런 거지 약한 힘이 아닌데 지금 금방 불었는 세기의 바람 양으로 다섯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시간 엔진이 보통 가득 주유했을 때 휘발유통에 가득 채웠을 때잘 썼을 경우 한두 시간 정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섯 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정도면 진짜 엔진을 능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고요. 한손 충전식 블로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양,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라게 굉장히 놀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전식 한손블로어는 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른 제품을 또 갖고 와서 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여기서 송풍기편을 찍었을 때 이제 거의 끝판 대장급으로 나왔었던 친구인데 엔진 블로워 배부식이랑 이고파워에서 나오는 충전식 블로워랑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제품 먼저 제가 메고 사용을 하고 이어서 바로 이고파워로 또 제가 작동을 해 볼게요 사용을 하고 싶 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무게가 또 가볍습니다. 엔진에 비해서.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작동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진짜 소리가 너무 중해요 소리가.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게 소리가 에이... 소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밀어내지 않았는데도 낙엽이 밀어나가지는 듯한 이런 뭐 착각 현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 와, 이것도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스펙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엔진블로 65cc 보다는 살짝 미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파우면은 웬만한 엔진블로 배부식만큼은 힘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배부식 충전 블우 같은 경우도 이게 소리가 굉장히 작해서 약해 보이지만 낙엽을 두껍게 쌓있는 낙엽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이런 낙엽들이 만약에 많다고 가정했을 때 로세기로 로세기로 3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이 배부식 충전 블로어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쓸수 있는 시간이 아까 전에 한송 같은 경우는 5시간, 배부식 같은 경우는 3시간. 엔진으로 작동되어지는 이 엔진 블로어보다 쓸수 있는 시간이 높아져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엔진에 비해서 가볍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아직 제가 설명해 드릴 제품들 몇 가지 더 남았으니까 일단 쭉다 한번 사용을 해 보고 제가 마지막 에또 느낀 점들을 이걸로한 말씀 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충전 체인톱도 있거든요. 이거 파워 충전 체인톱.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어, 나무를 준비해 놨고요. 충전 체인톱인데 이제 엔진 체인톱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엔진 체인톱으로해 보겠습니다. 팍. <목소리> 자, 오늘 이제 자 허스크바나 445 2 2라는 모델과 이제 이번에 파워에서 나오는 충전 체인톱 이두 가지를 직접 잘라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지름이 한 10cm 되는 걸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그러면 허스크바나로 먼저 자르고 이 곱파로 잘라 볼게요. 자 갑니다. 10cm 정도는 이게 굉장히 좀 약간 딱딱한 나무인데 안에 꽉 찼거든요 지금 요 나무를 자르고 바로 이거 파라도 한번 잘라 볼게요 야 이게 계속 엔진 이랑 비교하고 있지만 이게 뭐 장난감도 아니고 느낌이 아일이자수 아니...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야 이게 신기한 게 나무에 이렇게 돼서 잘려지기 시작하면서 부활를 받으니까 얘가 힘을 엄청나게 막 발휘한다는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자또한번 잘라 볼게요. <목소리> 이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요 정도 크기는 둘다 너무 쉽게 잘랐고요. 이어서 바로 큰굵기에 나무도 한번 잘라 볼게요, 제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중간 이상 들어가니까 뭔가 얘가 좀보아를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안에가 꽉찬 나무다 보니까 <웃음> 소리가 소리가 너무, 너무 작아요. 가보겠습니다. 체감상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엔진은 뭔가 소리는 크고 막이 진동이 세서 뭔가 힘이 센 듯한 느낌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잘라 봤을 때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스펙 상에도 지금 스펙이 거의 한 45cc 40cc 에서 45cc 엔진 톱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버스크바나 4452 2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 조금 더 굵은 걸잘라볼게요 조금 더 굵은 걸자 이번에는 이제 진짜 벌목하듯이 진짜. 불고 <웃음> 나무 한번 잘라볼게요. 버스 그만한 번 잘라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거 팔로 잘라볼게요. <웃음> 그래서 이거 파워로도 한번 잘라볼게요. <웃음> 야, 이게... 충전 체인 텀으로 가능할지 모르는데 자, 이거 바로 뒤에서 똑같은 나무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굵은 나무까지 충전체인터로 잘라봤는데요 지금 똑같은 나무를 두번 연달아 잘라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분할돼서 나오면 느껴지시겠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굵은 나무를 자른데까지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가볍고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도 와 진짜 이만한 힘을 지금 발휘한다는 게 정말로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충전체인터까지 사용을 해 봤고 또 이어서 다른 제품을 또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어자 다음은 이제 가장 수요가 많고 가장 궁금해 하실법한 어, 이 이고파워에도 충전 예초기가 나옵니다 충전 예초기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전 예초기 우자자 이렇게 오늘 컨셉은 토르입니다 토르 토루. 이렇게 충전 예초기가 나오는데요 충전 예초기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두 가지 타입이 대가 분리가 되지 않는 일정이 나오고요 하나는 대가 분리가 되어지는 뭐 예초기도 쓸수 있고 충전 체인 톱으로도 쓸수 있고 그리고 트리머로도쓸수 있는 이렇게 멀티툴로 나오는 요 분리형 예초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충전예초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충전예초기의 성능을 잘 보여줬는 테스트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각 충전예초기별로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이 나무를 똑같은 모재에 똑같은 세의 나무를 두고 지금 자르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보시면 이제 각 브랜드별로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요. 자이 마지막에 <웃음> 자이 고퍼가 나무를 뿌리는 모습이 <웃음>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이 충전 공구에 스펙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세기가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랑 동일하거나 넘어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은 날론 커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이도날 있잖아요. 이제 일반 엔진 예초기에 꽂았쓸수 있는 이도날도 꽂았쓸 수가 있고 이 지금 날론 커터를 장착했을 때는 풀파워로 가장 센 세기로 한 시간 반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도날이나 철날 이라고 하죠 그런 날을 꽂았을 때는 1시간 50분 가량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기도 보셨다시피 정말로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한번씩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궁금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예측으로 한번 작업해볼게요 을 여기 보시면 일단 2단 어,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단으로 올려놓고 자이단으로 풀파워를 했는 상태고 겨울이다 보니까 잔디는 없지만 이 얇은 가지들을 한번 잘라보면서 테스트를 했는 그 테스트가 정말로 정확한지 제가 한번 또 느껴볼게요 자, 갑니다 아 진짜 제가 충전 예초기도 메이커별로 다 사용해봤고 그리고 엔진 예초기도 제가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웃음> 세기가 <웃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세기가 어...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자 배터리를 빼고요. 이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레버를 돌리고 눌러서 빼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때 예초 작업할 때는 이렇게 예초기를 꽂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지토 작업을 한다. 이건 전부 다 미러키랑 시스템이 좀 비슷하죠. 근데 미러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게가 미러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지금 무게가 이게 지금 보시면 와 카본이라서 거의 이거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연결대도 있고 높은 곳에 가지치기 할때 유용한 장대톱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높은 곳을 작업할 때 트리머 정원 관리할 때 필수품이죠 그렇게 이렇게 트리머까지 들어있는데 보지톱 먼저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뽑았고 자, 이렇게 꼬았구요 아, 무게가 미르키보다 확실히 가벼워요 자겨울이어서 나무가 다 잘라졌는데 어, 잘라진 나무로 한번 잘라 볼게요 고지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나 그렇게 써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엔진 오일 뚜껑이 있는 쪽이 하늘로 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야지만 체인 톱날이 돌아갈 때 오일이 잘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구요 자 그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와.. 이 정도 나무도 굉장히 쉽게 잘리는데 와.. 이거 진짜.. 어,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진짜 물건 이렇게 이제 체인톱도 제가 간단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자 트리머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번에 트리머도 제가 장착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수평에서부터 다시 반대로 돌려서 180도를 넘어서 270도까지 이렇게까지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환경에 잘 맞게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와, 뭔가 굉장히 부드러운 거요나 이렇게 이제 그냥 바로 트리머 연결때만 꼽아서 사용했는 모습인데 혹시나 더 높은 것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빼고 지금 중간 연결 대까지 연결했을 때가 거의 한 180이고요 높이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고지톱을 꽂게 되면은 또 3m 정도까지 이렇게 높은 곳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고지톱이나 트리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연결대를 사용하시면 높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트리머도 나와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이 트리머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무가 엄청나게 커서 높은 곳에 이제 이 잎사귀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할 때 쓰기 위해서는 이 지금 멀티툴에 트리머를 꽂아서 쓰는 게 유용하나 만약에 내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환경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제키 밑에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긴 트리머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송 이런 트리머도 나오니까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터리를 꽂았고 맨 1단 2단 속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돌아가면 또 위험하니까 안전장치가 있는데 밑에를 누르고 위에를 누르면 끝나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잡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연두색 전부 다가 스위치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잡아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손을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위를 잡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손을 바꿔서 여기를 잡을게요 이렇게 요 사소하지만 이렇게 작업자가 어디를 잡든지 간에 작동이 되도록 스위치를 만들어놨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와서 충전, 정원 관리용품, 그러니까 뭐 잔디깎기, 예초기, 블로워체인터까지 나오는 이거 파워 제품을 제가 전부 다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일단은 보셔서도 느낌이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소음이 엔진에 비해서 8배 정도 적고 많게는 10배까지도 적었고 진동도 마찬가지고 또 직접 사용해봤을 때 엔진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아니면 조금 더 스펙이 우월한 이런 제품이 지금 나와있다라는 게 정말로 진짜 신기하기도 신기하고 놀랍기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다 하나씩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파 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는 정말로 유명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한번 찍어봤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 좋았어요 써봤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이제 이 본체 무게는 자, 송풍이 같은 경우는 본체 무게는 진짜 한 2kg도 안되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배터리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만한 배터리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배터리가 있어야지만 이 정도의 힘과 이 정도의 시간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겠지만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근데 대박인게 이꼭 가방처럼 생겼죠 이게 배터리 백팩 이라고 하는건데 이렇게 꽂고요 가방을 메요 이렇게 가방을 메고 요 어댑터를 장착을 해주고 요 어댑터 장착했을 때 무게가 한 2kg 정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자 2kg에다가 자. 이렇게 꽂으면 자 이렇게 지금 이한 손으로서나 한손 블로워든 충전 체인톱도 마찬가지고 충전 트리머도 마찬가지고 충전 예초기도 혹시나 지금 이 반경에서만 계속 쓰신다고 가정하면은 충전 예초기도 지금 이렇게 꽂고 만약에 이렇게만 계속 쓴다고 가정했을 때음 배터리 무게를 등으로 가다 보니까 손을 굉장히 가볍게 쓸수 있는 이 배터리 100배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좋았으나 가격이 아직까지는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성능을 내려면 이 배터리의 <웃음> 성능이 좋지 않고서는 또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가격이 지금 가장 높은 용량을 가진 7.5m 기준 3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깎기도 지금 한 100만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예초기도 지금 풀세트로 갖추려면 100만원 정도 리머 뭐 체인톱, 예초기, 배터리 이렇게 풀세트로 갖추려면 100만원 정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이정도 성능을 가진 지금 충전 공구가 아직 없다고 봐거든요. 제가 봤을때 는 그리고 이제 제품 서비스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3년 동안은 지원이 되니깐요 그 부분도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고파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봐드렸는데요 진짜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충전이 대세가 될것 같고 충전이 엔진을 능가할 것 같고 충전이 전기를 능가할 것 같다는 라게 진짜 이제는 도달했어요 그 시점에 2019년 12월에 달 지금 현재 기준 도달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최초로 이고파워를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고파워 본사의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파주에 계세요 파주에 거기 가시면 직접 다 제품을 한번씩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제품 설명도 들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 저 영상 하단에다가 어, 이고파워 본사 주소 그리고 본사 연락처도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제품에 관심있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구브라더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예, 이고파워 본사장님께서 사 이거 전부 다 합치면 어, 천만원이 좀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을 전부 다 새걸로 세트로 다 사용할 수 있을게 세트로 예네 예, 네. 네, 이제 예.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 전부 다를 공구브라더스답게공구브라더스처럼 그렇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겨울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좀더 괜찮고 신기하고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배터리를 씻겠구요 이제 송풍기를 씻을게요. 송풍기. 아 차라. 아딱 깨끗하겠다. 이제 비오는 날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예 비오는 날 사용해도 됩니다. 네.